소령 소리 지르게 나니, 소령님이 어? 좋아하라. 어? 등이나 주르 따라라 어? 어? 손양지 부서 가자 밤을 어? 어? 올른 지내고 땀문 어? 반 나올 조은 어? 어? 성골지 가는 뱃뱀에나 꿈꿔실려 재료상팔째 어찌은 몇 번이나 지방은 춘학문전 당도 허니 공산은 우루하고 차단 박 다리 얼클어요 한 장아를 비켜서서 준안을 바라보니 대접가은 금붕어나 굳이 따라 사람 보고 담을게야두나 래를 쩍벌 리고, 진다리진 곡, 진 곡, 길로 진 곡, 진 곡, 진리가사진